보스만 잡으면 돼. 리아야 학교 조심히 갔다 와. 어? 보스만 잡으면. 에휴, 내가 하루 종일 핸드폰만 본다니까. 리아야 너도 그 기적 이건 하는구나. 아말 걸지 마. 지금 집중 중이야. <웃음> 오일만 전투력! 야 그게 전투력이냐? 에? 야 나도 열심히 일주일 동안 키운 거라고 넌 <웃음> 3일밖에 안했는데 전투력 150만 사바랭킹 3일에다가 희귀 장비까지 있다고 뭐? 3일밖에 안했는데 150만이라고? 어떻게 한 거야 차별라 나도 비결 좀 알려줘 난 일명 엄카 찬스 엄마 카드로 첫 충전했지 첫 충전? 지금 접속해서 첫 충전만 해주면 보상받다가 손이 아플 정도로 어 무료 뽑기랑 매일 접속시 좋은 장비까지 3일이면 전투력 100만원 그냥 넘길 수 있거든 그리고 그 덕에 보스도 순식간에 순삭 한마디로 최고래그 어, 나도 현질 하고 싶다 그러니까 전투력 1만은 나한테 말 걸지 말아줄래? 어, 맞아! 우리 학교 서버 랭킹 1위, 탱탱아! 내가 어깨 좀 주물러 줄까? 음, 그래! 어디 한번 주물러 봐! 어, 뭐? 탱탱이도 어, 기저귀 검해? 음! 너 몰랐구나! 우리 학교에서는 이 게임은 필수라고 뭐? 도대체 어떻게? 내가 이 게임 1등인 거야? 근데 리아야 미안한데 전투력 1만이 나한테 말걸기 돼 있나? 어. <웃음> <웃음> 진짜 리아야 너 주제를 좀 알자. 댕댕이네지 부장거 몰라? 엄마 카드로 전투력 300만까지 올린 서버랭킹 1위 기저귀검 큰손이라고 무려 5 0 0만원이었 썼대 뭐? 초등학교 재미니 주제에 500만원? 별거 아야 그냥 현질만해서 다이아로 아이템을 산 것뿐이야! <웃음> 너같은 무자분들은 한 달! 아니 1년 내내도 댕댕이는 못 이길걸? 음, 부, 부럽다 <웃음> 흐흐흐 <웃음> 신나는 점심시간 엄청 일찍 왔지 않나? 줄서서 급식 받아 먹어야죠 야비어야 <웃음> 어? 미란데 비켜줄래? 나 어? 기저귀검 전투력 10만 밀수거든? 어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먼저 왔는데 비켜 내 물고 있어 비켜 어. 어 야! 비켜 민수! 어디 전투력 10만 지제난 150만이거든? 비켜줄래? 어, 미안.. 앞으로 가.. 에? 어? 음. 거기 애들아! 길좀 비켜줄래? 어, 모두들 비켜! 전투력 300만 댕댕아,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? 에? 너 몰랐어? 원래 급식 먹는 술은 전투력 순이야 뭐? 말도 안 돼! 게임 전투력이 학교 서열이라니 나도 엄마한테 현질해달라고 할까? 민수도 전투력 10만이 나른데 걔는 잡아야 될거 아니야 하지만 엄마에게 말했다간 어. 뭐 현재 절대 안돼 그냥 포기하자 에휴. 엄마 학교 다녀왔습니다 엄마 엄마 오 이건 엄마 카드. 나도 전투력 좀올려보는 거야. 나도 친구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라고. 저기 리아야, 전투력 1만짜리가 내 앞에 서면 안 되겠지? 제내 전투력을 봐. 응? 뭐라고? 전투력이... 으아악! 아유 어, 뭐야? 야, 낮은 전투력끼리 또 여기서 꼴값 달고 있구나. 급식은 나부터 먹는다, 비켜아제내 전투력을 보고 말해 응? 어? 어? 고 이건 말도 안 돼! 여기서 뭐해? 나 먼저 급식 먹는다? 잠깐! 탱탱! 내전트력을 보고 그런 말을 하시지! 에? 리아야! 아무리 그래도 나는 기적이고 랭킹 1을 탱탱해네가 나보다 먼저 급식을 먹을 순? 헤헤 <웃음> 어, 내가 1등이야! 전투력 500만! 뭐? 500만! 야, 제대로 어깨 주물러? 음. 응. 이, 리아야 도대체 하루만에 어떻게 전투력이 500만이 된거야? 다이 카드 때 뿐이지 어? 그건 엄마 카드? 그래 엄마가 외출할 때 카드를 놓고 가셨더라고 그래서 한뭐 무려 한8 0 0만은 카드 슬롯이 해버렸지 뭐야야넌 정말 뒤가 없구나 그러니까 날 무시하지 말았어야지 난 한다면 하는 홈탱이야 역시 리아오빠가 최고야 으이, 내가 쳤다 리아야 혹시 그러면 나도 게임 아이템 좀 사줄 수 있어? 뭐? 야 차별아 아무리 그래도 랭킹 1위인 리아도 부담될거야 그런가? 그치? 아무리 전투력 500만 리아라도, 아 어, 친구들한테 아이템 선물은 좀 그런가? 그래. 리아는 그렇게까지 통큰 애는 아니야. 어, 그래, 하지. 음. 예, 예, 얘들아. 내가 한다면 하는 곰탱이라고 말했을 텐데. 알았어. 내가 하나씩 사줄게. 무려 100만원짜리로다가. 아이템 두 개! <목> 이웬드이니 역시 리아는 최고야 야너 그래도 엄마 카드 쓰는 건데 괜찮겠어? 아 괜찮아 이 카드와 함께라면 나는 최고다 어디든 간다 역시 우리 리아 최고 최고 이, 이, 이게 다 뭐야? 정리 엄마.. 무슨 일인데 그래요? <웃음> 무슨 일인데요? 이 카드 내역을 좀보어 어, 어, 이건.. <웃음> 이게 다 뭐야? 아 이거 학교 준비물로 산 거예요 그래.. 바른대로 말안 해! 어, 엄마 죄송해요 친구들이 무시하길래 제가 홧김에 게임에 견지를 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한번만 용서해주세요 엄마 그래 아들 그럴 수 있지 괜찮아 음 하지만 네가 한 짓은 네가 책임져야지 아들 그렇지? 빨리 어? 네 방으로 따라와 어? 따라와 어, 어. 아. 그래 이 옷장부터 오오 아! 어? 어? 엄마, 뭐하는 짓이에요? 음, 김야, 네 걸로 다 갖다 팔 거야. 네가 일을 버렸으니까 책임을 줘야겠지, 우리 아들? 어, 어 안돼요. 어, 안돼. 휴대폰도 줘야지 어휴 어, 어, 휴대폰도요? 그 게임 계정? 그것도 계정 삭제할 거니까 빨리 내놔 어, 어, 어, 어, 그걸 안돼요 어, 어. 어쩔 수 없어 빨리 일이네 어, 어, 어, 어, 어, 어. <웃음> 삭제 완료 <웃음> 야너 아이디 삭제당했다며? 그러면 천토역빵 아니야? 어 그러게 니아야 <웃음> 오늘 급식은 맨 꼴찌로 먹도록 해 알겠지? 알 <웃음> <웃음> Thank y o